우리 할머니의 마지막 기도 밥상을 물리고 할매 할머니, 우와 할매가 해준 밥은 진짜 맛있다 이죽대기는 이놈아야 와 계속 할매 밥만 먹을기가 와카노와 벌써 호들갑이가 할머니는 눈치가 빠르시다 할매 이제 올라가 봐야 돼서 와 그냥 간다고 자고 가면 안 되나? 날 깜깜한데 내일 아침에 가라 마 할매 내일 아침에 억수로 바쁜 일이 있어가 오늘 가야 된다 할매 와 섭섭하나? 나는 할머니의 마음을 달래는 말을 하고 있었다. 어느새 한쪽 구석에서 부스럭 소리를 내면서 봉다리 봉다리 꺼내고 계셨다. 할매내 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기다. 말없이 잠시 침묵이 흐른다. 아무래도 섭섭하신 것 같았다. 눈물을 삼키시는 것 같았다. 그러시더니 서가 뭐라카노야가 할매가 주는 게 맛이 없나 배고플 때 이거라도 다 먹어라 누룽지하고 콩가루하고 도라지 말린 거하고 바스 만든 기라 미숫가루야 꼭 챙겨 먹어라 잔말 말고 알았제. 넘 주지 말고 네만먹어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힘없는 소리에 괜스리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할매 알았다 나도 모르게 와락 끊어 안았다 너무나 작아진 할머니 어깨와 구본등을 쓸어내리며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잠시 후 야가 와카노 답답타. 그래 네가 고생이다. 이 할매가 뭐 중하노? 바쁠 때는 전화만 해라. 내려오지 말래이 안아도 된다. 네 온다 카면 네 여기 올 때까지 걱정이고 갈 때는 네 가서 전화 올 때까지 걱정이다 가이 오지 말거라 알았나 할머니는 시골에서도 더 골짜기에 있는 산기설계 자리한 작은 마을에서도 높은 곳에 계신다 여덟이 넘으셨는데도 그곳에서 반농사로 도라지 고구마 무 감자, 파, 아무튼 쌀 빼고는 손수농사를 지으신다. 할머니의 손을 보면 호미처럼 구부러져 있다. 아니 호미 그 자체이다. 손가락 마디는 툭 튀어나와 있다. 중지는 아예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있다. 그 손을 보다가 할매 손이 이게 먹고 내가 돈 보내준다 카이. 농사 짓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좀. 그리고 그만 펑펑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시는 건지 언제나 나를 위한 농사를 짓고 계신다. 작은 광 속에서 광이라기보다는 큰 단지에 뚜껑을 덮어 놓은 거다 그 속에는 내가 내려가면 주실 것으로 채워 놓으셨다 부시럭부시럭 꺼내주는 것을 가지고 가기가 힘든 내색을 하면 무거워서 귀찮아서 그런가보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았다 그때부터 꼭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주셨다 할매 내 지금 갈락고 갈락하나 이제 가면 또 언제 보노? 이우 내 새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걔한테 하시던 할머니는 표정까지 금방 바꾸신다. 그래 가라. 어여 가거라. 날 어둡다. 사길 조심하고 알았지? 할매, 내가 차 몰고 뭐 간다 이 알았다. 할매 또 올게. 다시 한번 할매를 끌어안고, 할매 서울 같이 갈까? 와 신랑, 치아라마, 내는 여기가 좋다. 나같은 시골할매 좋아해 줄 사람 아무도 없을기다 할매 여기서 혼자 안 무섭나 이 쭈그렁 할매는 아무도 안 잡아간다 걱정 말고 가서 꼭전화그래이얼는가차 막힐라 이렇게 겨우 할머니와의 헤어짐이 많은 생각이 오가면서 어느새 차문을 닫는다. 부릉 시동이 걸린다. 이때 할머니의 표정은 조금 전과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내심 당황했다. 애써 마음을 감추고 할머니 내 간다. 할머니 문꼭 잠그고 잘자. 서울 가서 전화할게요 뭐냐 어서 가거라 차가 움직이면서 잠깐 할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았지만 애써 지으신 미소 같았다 다시 한번 고개 내밀고 할매 간다 갈게 차는 그렇게 출발하였고 연신 백미러를 통해서 할머니의 모습을 살피는 동안 유난히 컴컴하고 꼬불꼬불 돌아가는 좁은 도로였기에 더 이상은 할머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잠시 동안 좁은 길을 빠져나오느라 보지 못했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문득 백미러를 통해 보니 아직도 손을 크게 흔들며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왠지 예전과 다르게 차를 돌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큰 도로가 건접하였고 교회 불빛이 보이는 산모퉁이에서 돌아본 할머니 집의 불빛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할머니가 보였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냈던 나무 담벼락에 기댄 채로 그렇게 한참을 계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는 내가 세살 때부터 나를 키우셨다. 어쩌다 고아가 된 나는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고 자랐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다 말해주셨다. 두분다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인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주신 위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해주셨다. 얘기하시는 내내 할머니는 울지 않으셨다. 나도 울지 않았다. 할머니는 굳은 결심, 아니 나에게 엄마 아빠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알게 하고 꼭 성공해서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였다. 내가 두살때고열을 동반한 심한 감기로 아픈 때가 있었는데 캄캄한 밤에 한 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병원을 가기 위해 아빠가 나를 안고 엄마는 뒤를 따르는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신장로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때 마침 트럭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차를 세우려고 돌아서는 순간 차는 이미 코앞에서 굉음을 내며 달려왔고 그것을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파악한 엄마는 아빠와 나를 막아선 엄마가 있었고 그때 모두 차량에 튕겨져 나간 사고였다. 그렇게 저의 가족은 교통사고를 당했던 거였다. 기적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한 두 분의 사랑의 힘으로 멀쩡하게 살아있었다는 얘기였다. 그때 트럭의 운전사는 만취 상태로 시골길을 마음 놓고 달렸던 거였다. 그 이후 할매와 나는 단둘이 중학생까지 함께 살았다. 할머니와 헤어지고 두 시간을 달려온 곳, 여긴 흑석동.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하며 살았던 동네이다. 지금은 산골짜기 좁은 길목이지만 높은 곳에 위치한 한강변이 보이는 좋은 큰 방이고 옥탑방이 달려있는 미니 2층인 셈이다. 겨우 차를 댈 곳을 찾았다. 차 문을 닫고 바로 할머니의 생각에 바쁘게 전화를 건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는다. 할매 와 잤나? 할매 와 이렇게 전화 늦게 안 받았노? 할매 왜 말이 없노? 생각해보니, 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여보세요, 소리도 안한것 같았다. 할매! 할매! 할매! 할매! 할매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서울 잘 갔는지 끝까지 걱정을 하시다가, 제가 드린 전화 소리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숨을 거두신 거였다. 나만 남겨두고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우리 할머니는 내가 준 용돈까지 그대로 남기시고 미숫가루와 봉다리 봉다리 가지라니 남기시고 할매 할매 그렇게 나만 남겨두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노나 이제 자리 잡고 손자 며느리 데리고 할매와 같이 살라고 다 준비했는데 할매 할매 진짜 밉다